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그동안은 재테크와 부동산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왔는데 오늘은 집이야기로 우리집 옥상 정원의 하루를 소개하면서 옥상 정원을 가꾸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옥상정원의 앞산 모습입니다 그동안 진달래와 산벚꽃이 피다가 이제는 새싹들이 돋아나 생동감이 넘치는데 옥상정원에서 바라보는 이 앞산의 사계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앞산은 마치 우리집 정원 같습니다 옥상정원에는 꽃밭, 텃밭, 연못, 넓은 세장 등이 있는데 먼저 오늘의 꽃밭모습입니다 이것은 모과나무인데 꽃이 튀어나 탐스러운 모과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 꽃은 할미꽃인데 마치 할머니의 산발한 머리 모양 같죠. 꽃밭에는 그동안 매화, 수선화, 조팝나무 꽃이 피어났고 이제는 장미, 꽃단풍, 국화, 소나무, 찔레꽃 수련 철쭉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텃밭입니다. 이곳에는 호박, 오이, 또 며칠전 심었던 고추모종을 심은 고추밭입니다. 또 고구마밭 상치 이것은 딸기꽃이죠 딸기꽃 사이에 피어난 백합도보입니다 이것은 부추 쪽파이죠 부추와 쪽파 농사는 가장 잘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추밥 다른 고추밭 이는 줄장미 곧 장미꽃이 필 것입니다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는 꽃잔디와 또철쭉 감자밭입니다. 이제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 싹이. 감자밭 옆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우리 집 옥상 정원에는 네 그루의 포도, 포도나무와 머루가 있는데 아주 풍성하게 많이 열립니다. 포도나무 터널. 이와 같이 옥상 정원을 가꾸는 것은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꽃과 나무를 기름으로써 계절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계절을 느끼고 또 계절을 만드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꽃밭과 텃밭 사이는 에 포도나무 터널 집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 옥상 정원에서 지내는데 꽃과 나무를 돌보고 또 각종 채소주들을 관리하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물을 펌 나누다 보면 저절로 운동이 되죠. 텃밭에서 상치나 고추, 부추, 고구마, 감자 등 농사를 짓는 것 또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어설픈 옥상 정원의 농부이지만 매일같이 가족들과 함께 기르는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그것도 바로 계단만 오르면 나타나는 이런 옥상 정원의 텃밭은 놀이터 같습니다. 새장입니다. 이 새장에는 호금조, 금화조 등 10여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죠. 새와 물고기를 기르는 것 또한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이죠 놈들이 노는 모습이나 특히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놈들은 앙증맞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오죠 사무실에 나가 있는 일하는 동안에도 또 그런 놈들이 생각나고 어떤 때는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인데 이상막하고함난한 세상에 이런 지거움을 주는 것은 그 어디서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유유히 헤엄치면 운이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면 온갖 시림이 잊혀지는 것 같고 연못 물을 갈아주다 보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비린뜻한 냄새와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답답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무료하게 텔레비전이나 보고 낮잠을 자는 아파트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들이 많은데 앞으로 날마다 변하는 이런 옥상 정원의 꽃과 나무, 각종 야채, 그리고 새와 연못의 모습들을 자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